네, 저는 내 네, 관련다. 안녕, 동티뷰. 때로는 여러 가지 물건을 차 안에 또는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게 되는데 특히나 요즘처럼 긴장철인 경우엔 차 안에 김치국물이나 젓갈들이 넘쳐 흘러서 냄새도 나고 오염도 나고 해서 난감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어떻게 세척을 해야 할지 몰라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오늘은 각종 오염을 없애는 방법을 윤생과 함께 알아보자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오늘 어머님 댁에서 김장을 하게 돼서 방문을 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오염을 접하게 되는데요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동티뷰 일단 요즘 김장철이니까 대표적인 것부터 알아볼까? 첫 번째 김치 국물을 흘렸을 때 김치 국물을 흘려 생긴 얼룩과 냄새는 꽤 오래가는데 이때는 양파를 다져 즙을 내고 이 즙을 흘린 부위에 충분히 적셔주고 타월로 닦아내면 깨끗해지고 냄새도 없어지지 두 번째 젓갈류나 젓국을 흘렸을 때 까나리액젓, 멸치액젓, 새우젓 등 대표적인 김장철 젓갈류를 차 안에 흘리게 되면 어우, 이거 진짜 냄새 어마어마하지? 이럴 때는 흘린 부위에 베이킹소다를 듬뿍 뿌려준 후신문지를 덮어 하루 정도 지난 후 청소기로 빨아내고 쉽게 냄새가 제거가 되지 않을 경우 한번더 같은 방법으로 하면 냄새를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세 번째 물이 들었을 때 간혹 배추 같은 것을 차에다 씻고 다니다 보면 물이 들어서 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중성세제를 물에 타서 타월에 적셔 두드려주고 칫솔이나 브러쉬로 살살 문질러준 후 닦아내고 알코올을 거즈에 묻혀 가볍게 두드려주면 쉽게 없애는 거지 네 번째 흙이 묻어 생긴 오염. 이때는 흙이 묻어 오염이 생긴 부분을 식빵으로 문지르고 중성 세제를 물에 타서 칫솔이나 브러시로 살살 문질러 닦은 뒤에 타올로 닦아내면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 거지. 다섯 번째. 우유를 흘렸을 때 우유를 흘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알코올을 거즈나 타월에 묻혀 닦아내면 쉽게 닦아낼 수 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며칠이 지나 냄새도 나고 하는 상황이라면 알코올, 식초, 물의 비율을 1대1대1로 혼합해서 무무에 넣고 흘린 부위에 살짝 젖을 정도로 뿌려준 후 타월로 닦아내면 깨끗하게 클리닝이 되는 거지 여섯 번째 커피나 주스를 흘렸을 때. 동트비도 커피 많이 마시나? 요즘 워낙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종종 차 안에 커피를 흘려서 들어오는 차들이 있는데 이럴 땐 마트에서 판매하는 당분이 섞이지 않은 탄산수를 꺼즈나 타월에 묻혀서 두드리면서 닦아내고 주스의 경우엔 물개탄 소금물을 역시 꺼즈나 타월에 적셔서 두드리면서 닦아내면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 거지. 일곱 번째. 간장 혹은 소스를 흘렸을 때 먼저 소금물을 물에 타서 타월에 묻혀 흘린 부위를 살짝 적시듯 두드려주고 한 30분 정도 놔두었다가 닦아내고 다시 설탕물을 같은 방법으로 해서 닦아낸 다음 중성세제에 물을 타서 흘린 부위를 닦아내면 깨끗하게 되지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무즙을 흘린 부위에 살짝 젖을 정도로 묻혀준 뒤한 30분 정도 후에 타월로 닦아내도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 거지 여덟 번째 달걀이 터졌을 때 이게 달걀이 터지게 되면 닦아내기도 힘들지만 젓갈류 못지않게 그 특유의 비린냄새가 상당히 역하게 느껴지는데 이럴 때는 먼저 알코올을 충분히 적신 타월을 이용해서 흘린 부위를 두드리면서 닦아내고 APC나 중성세제를 물에 타서 타월로 닦아내면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 거지 아홉 번째 식용유를 흘렸을 때 식용유도 흘리게 되면 그 특유의 냄새가 느끼하게 역하고 차 안에 금방 냄새가 배게 되는데 동치미 이럴 땐 가급적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아 일단 벤젠을타월이나 거제에 충분히 적셔서 두드리면서 닦아내고 또 마른 타월로 닦아내면 되는 거고 바닥에 이제 카펫이나 매트처럼 섬유로 된 곳에 흘렸을 때는 마른 밀가루나 중탄산 소다를 뿌려놓고 하루 정도 지난 후에 청소기로 빨아내고 타월로 닦아내면 되지 열 번째 케찹이 묻었을 때 패스트푸드를 먹다 보면 간혹 딸려오는 케찹을 차 안에 흘려서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물을 적신 타올로 먼저 닦아내고 식초를 꺼지나 타올에 적셔 두드리듯이 닦고 마른 타올로 닦아내면 제거가 되지 동티뷰, 이제 절반 정도 했는데 알려줄 건 많고 유익한 내용이니까 쉬지 말고 계속 시작해보자고 열한번째 곰팡이가 생겼을 때 날이 습하거나 또 매트가 젖어있거나 음식물을 흘렸을 때차 안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데 곰팡이가 생길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럴 땐 역시 베이킹소다를 물에 타서 타월에 적셔 곰팡이가 생긴 부위를 닦아내고 중성세제에 식초를 몇 방울 섞은 다음 닦아내면 곰팡이가 깨끗하게 없어지게 되는 거지 열두 번째 피가 묻었을 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렇게 피가 묻은 차가 들어와서 처리를 요구할 때가 있어서 그런데 피를 깨끗하게 닦아내려고 따뜻한 물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혈액의 단백질을 응고시키게 하기 때문에 동투비 이럴 땐 따뜻한 물보다는 차가운 물로 닦아내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고 물로도 닦이지 않는 경우엔 물을 즙을 내서 꺼지에 묻혀 문질러도 지워지고 또 소금물을 충분히 적신 꺼지로 닦아내도 쉽게 닦아낼 수가 있는 거지 열세 번째 껌이 묻었을 때. 껌이 바로 묻었을 때는 흰 설탕을 묻은 부위에 살살 비벼주면 쉽게 제거가 되는데 동티부 이게 묻은 지가 오래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는 따뜻한 물에 설탕을 충분하게 타서 닦아내면 쉽게 제거가 되지. 그런데 정말 오래돼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경우라면 식용유를 조금 발라둔 뒤에 한 2-3분 정도 후에 살살 긁어내면 쉽게 제거가 되고 혹시 이게 스티커 제거용 스프레이가 준비된다면 껌이 묻은 부위에 분사하고 2-3분 후에 칫솔이나 브러시로 살살 긁어내도 깨끗하게 제거가 되지 14번째 사탕이 붙어 있을 때 간혹 보면 뒷자리에서 아이들이 먹다가 흘린 사탕이 카펫이나 매트에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억지로 뜯어내게 되면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즙을 사탕이 묻은 곳에 살짝 젖을 정도로 두드리고 30분 정도 후에 사탕을 뜯어내고 타올로 닦아내면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 거지 15번째 농물이 들었을 때. 트렁크에 오랫동안 공구를 넣고 다니는 차량들의 경우는 공구나 장비가 녹이 들어 차 안에 농물로 오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감자를 갈아서 즙을 내고 타월에 즙을 적셔서 농물이 든 부위를 살짝 젖을 정도로 묻혀준 뒤에 30분 정도 후에 타월로 닦아내면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는 거지. 열 여섯 번째. 매직이나 볼펜 자국이 생겼을 때 가끔 아이들이 장난하다가 생긴 매직이나 볼펜 낙서 자국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땐 물파스가 준비되면 살짝 두드리면서 닦아내도 되고 물파스가 없을 경우엔 알콜을 적신 거즈로 매직이나 볼펜 자국을 살살 닦아내면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 거지 열 일곱 번째 페인트가 묻었을 때 동태비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페인트 역시 묻어서 왔던 차가 있어서 그런데 보통은 휘발유나 신호로 닦아내지만 남은 얼룩을 지울 때는 중성세제 양파즙을 섞어서 얼룩 부위를 칫솔이나 브러시를 이용해서 살살 비벼주고 타월로 닦아주면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 거지 18번째 파운데이션 자국 주로 여성 원어에 차의 경우에 많이 접하게 되는데 가죽이나 플라스틱에 묻은 경우엔 알콜로도 쉽게 닦아낼 수가 있지만 섬유 재질로 된 시트나 필러, 천정 같은 곳에 묻은 파운데이션 자국은 쉽게 닦아내기가 힘든데 이럴 땐 올리브 오일을 꺼지에 묻혀서 톡톡 두드리듯이 닦아준 뒤에 중성세제로 살짝 닦아내면 쉽게 제거가 되는 돼요. 19번째 립스틱이 묻었을 때 역시 여성 원어들의 차에 흔히 보이는 자국인데 이럴 때는 버터나 클렌징 오일을 거지에 묻혀서 살짝 바른 뒤에 뜨거운 물을 적신 거즈로 살짝 문질러 닦아낸 뒤 남아있는 자국은 중성 세제로 살짝 닦아내면 역시 쉽게 제거가 되는 거지 마지막 스무 번째 도대체 무슨 오염인지 모를 때동티부 뭔가 묻어서 생기긴 했는데 뭐가 묻었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땐 무작정 아무 세제나 막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2차 오염이 되고 더 지저분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데 이럴 때는 순서를 벤젠, 알콜 물, 세제, 아모니아수, 식초, 표백제 이런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옳은 방법이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대략 20가지 정도를 알아봤는데요. 숙지하시고 참고하시면 나중에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쉽게 셀프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관련다 네, 수고했어, 동트비오